아이 에이맨 여기 있구나 거래 가자 애네들. 아 스프레이 쐈다 깜짝이야 와 스프레이 쐈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웃음> 나이스 두 번째 샷을 놓쳐버렸노 28킬이요. 28킬 아 공격사랑 자 빼봐 레스코. 이거는 방, 방 수면 금지 뺄 때까지. 28킬이라. 깰수 있을 때 빨리 깨야 된대 이거. 에임 안 잡힌 상태에서 안나가겠다빠꾸하게 할게요 이제. 오케이. 컵, 커피 들고 와야 되나요 이거? 아 정말 아까워서 보잖아 전... <웃음> 보너 못드셨네 20BP 남았노 아니 뭐야 와 영원힘 살았노 안녕하세요. 민준님 마, 안녕하세요. 민준님 안녕하세요. 판낭사킬? 아그 그런 마인드로 해야죠. 어. 음. 박빙이라 치면은 판낭이킬. 빠르다. 야한명더 얼마나 되지 않나? 방선 아킬 많이 못할것 같은데. 있으니까 살짝 빠져서 아 오기다 아 이거 방장사 안될거 같은데 중가야되나 방이 이거 완전 비수인데 왜 쏟아? 갑자기 저 나를 쏴요. 어, 총알이 안 나가네. 아, 나왜 밀리냐 자꾸. 근데 그건 있죠. 그 변명은 아닌데 방이 너무 힘들 것 같다. 이사가도되잖아요 아, 저도 은아 저도 요이 사람은 <웃음> 아이고방아이좀방찮아진것같이좀괜은데아진스같나혼자은데아있어요이 혼자 은아 방..방 다이면은 그냥 돌게 할까요? 저 근데 너무 빨리 깨면 또 재미없잖아. 그죠? 솔직히 옛날에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밸런스 조절한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인테, 찐텐이긴 해요 지금. 잘하고 싶긴 하다. 빨리 깨요? 그거 원하시나? 아, 민준님 그거 나중에, 저, 그때 저번에 문을 주셨었죠, 저한테. 그거, 저, 제 이메일이나 이런 거뜰 거거든요.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아프리카 TV 쪽지나 아니면은, 그, 제 이메일로, 이메일로 한번 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 뜰 거예요, 나중에. 그거, 매크로, 매크로 뜰 거거든요. 나이트봇. 아, 까보다좀 야무져.. 졌기 때문에 아, 아, 아, 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리 아, 아, 주고 여기있었구만 당연 히 성공이지 어? 초 안샜는데 미션 실패 아, 아니? 이게 안 됐네? 보자 23킬 라만네 그러면 자, 수비 때 공개 때한 15킬 내가 만든다 생각하고 8킬 만 지금 딱 더하자면 하 되겠네요 바로 안 나오네 이게. 침착해. 살짝 진텐. 뭘 배?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에이맨 여기 있구나. 고래 가자. 자, 집중, 집중, 집중한다. 오케이, 밸런스 좋아졌다. 오늘 제가 패드 바꾼 이유 보여드릴게요. 일단 입 탈고 낚시 낚시성 플레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다가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스나로 28킬 깬다다마인인드친친구3 0킬킬지할할있있으면영원탈 미안 일단 방탈락아야지 아, 아, 아 이거 신기해. 한 아쉬운데, 길더 <목소리> 했어야 되는 돼. 아, 미샤, 아이고, 호랑이 닙니다그복게인데또 조만간 함께 하셔야죠송이님안녕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요니 아니, 아니, 아니, 아나요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다리반 앞에 하나 있는데 어 나가면 안되는데 가뿐노방 백업이 너무 없다는데 뭐야 감동 안잡고 가져서 너무 감사하네 늑대형 다리반인데 나도 방버야 간다 건디? 아, 근데 이거 만약에 잡아도 오케이 일단 기회가 왔.. 에? 건디 있었어 아핰 <웃음> 내 <근데> 지금 <웃음> 아나 다.. 아 죄송요 내 탓이다 이걸 못 잡았다 씨. 당연히 잡은 줄 알았는데 당연히 이거 공격 때 16킬 할 수.. 위성은 일단 순뇌 해볼게요 형들 형들 천천히 해보자 와, 스프레이 쐈어. 이설치습니다 a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일단 나이스 일단 나이스 페이스 좋고 일단. 12킬 남았어요. 12킬, 12킬 야, 대구 나오냐? 이러면 중계 또 내려올 것 같은데, 하이에나가 살 이렇게 해보고, 아, 너무 빠르다, 반응. 아, 개구차. 이번 판 살살 했어야 됐네. 개구안에 살짝 거리 있어가지고, 바로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이걸 바로 잡네. 있어요. 피 좋은데? 와, 조용하다. 이게 스포의 매력이죠. 발소리 간세와 아, 비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킬비 11킬 남보다 11킬 할수 있다. 할수 있다. 11킬. 역시 망했네 야겠다 수비 이거 밀기 시작했네 원투 3? 리 상대방이 쓰는 없지 않나 수비 안보이네 까비 맙스 다시 잡아야겠다 아니 너무 박스다 잠깐만 얘막 저렇게 오른쪽 다 뛰어야 되는데 어이 올라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형님들 큰일났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웃음> 나이스 두 번째 샷을 놓쳐버렸노? 나오나요? 어? 폭 누구야? 혹시나 했죠 역시 킹신하 폭탄이 자 성함이 좋습니다 유킬 6킬... 아니 몇킬 남았노? 자 침착해 침착해 아 중싸움을 안해주네 아니 이거 뭐야 뭐야? 아니 아. 자 <웃음> <웃음> 잠깐 오랜만에 전화 한통 해도 될까요? 울베서 전화 한통 해야 될거 같은데 이게 터진다고? 아우 검 검증이 와사요. 아니. 아니 시작됐다 시작됐어. 어까 시작됐다 잠만. 깐아 이거 이거 아깝네. 아 돌격했어야 됐다. 후반에 아 송이님 아니요. 아그그 어,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이랑 친합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하하. 이거 맞나?